안녕하세요 여러분. 윤들닷컴의 이동윤 대표입니다. 오늘 강의는 트랜지션, 장면 전환에 대한 설명을 아주 심도있게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강의 잘 들어놓으시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일단 저는 오랜만에 팩셀스닷컴에 들어왔고요 위에 검색 부분에다가 고양이를 입력을 하고 뭐 아무거나 그냥 마음에 드는 고양이 영상을 한세개 정도 다운을 받을게요. 자 일단 고양이 하나 받고 그 다음에 요 잠자는 고양이도 하나 받을게요. 자둘 그리고 또 하나는 어, 요 고양이도 하나 받겠습니다. 자 저는 그냥 다 가로로 된 영상을 일단 받았고요. 자이 영상 세 개를 캐컷으로 불러드릴게요. 새 프로젝트 가서 가져오기 다운로드에 가서 자, 방금 받은 세 개를 열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가지고 오고 하면 뭐 38초, 16초, 12초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프록시가 켜져 있으니까 미디어 트랜스코딩 부분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용량이 얼마 안 돼요. 시간도 얼마 안 되고 그래서 이게 금방 진행이 될 건데요. 이 프록시 작업이 끝나기 전까지 뭐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냥 작업을 바로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은 이 프록시라는 부분이 탁탁탁 켜졌죠. 어 이렇게 되면 프록시가 끝났다는 얘기예요. 자, 첫 번째로 요 고양이를 클릭 앤 드래그 해서 여기 가지고 올게요. 자, 한 10초 좀 넘는 영상인데요. 자, 고양이가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막 고개를 왔다 갔다 하고 있네요. 자, 다 필요는 없고, 그냥 트랜지션 우리는 확인만 할 거니까, 일단 여기서 여기 부분, 뭐, 한 4초, 3초? 자, 여기 부분을 끊어주겠습니다. 자, 컨트롤 B 하셔가지고 끊고요. 자, 그러면 영상이 두 개로 분리가 되죠. 자, 이렇게 분리가 되면 얘를 지우거나 얘를 지우거나 할수 있는 상태가 되잖아요. 이렇게 영상과 영상이 붙어있는 이런 지점에만 트랜지션이라는 걸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여기는 뒤에 영상이 더 없죠? 그리고 앞부분도 앞에 영상이 없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트랜지션을 적용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프리미어하고 조금 다른 점이에요. 자, 위쪽으로 올라가서 전환이라고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자, 여기를 누르면 어, 기본부터 뭔가 움직임이 있는 무브먼트, 그다음에 SNS, 뭐 요런 것들입니다. 미리 만들어져 있는 것들이죠. 그리고 화면을 전환시키는 뭐 이렇게 MG라는 기능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밀어 붙이는 기능들. 뭐 요런 것들도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효과에 가면 뭐 이렇게 좀 특수 효과, 비스무리하게 뭐 불타오른다든지 뭐 이렇게 쪼개진다든지 이런 것들도 있어요. 뭐 매트릭스 같은 그런 느낌이 나네요. 그리고 마스크는 어떤 특정한 형태로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 정도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 이 트랜지션 효과들은 조금씩 계속 업데이트가 되면서 추가가 되고 있는데 모바일 버전에서는 이미 이 부분에 유료로 어, 사용을 해야 되는 부분도 추가가 되기 시작했고요 PC버전에는 아직까지 유료화가 진행된 부분은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PC버전도 조만간에 유료화가 부분적으로는 되겠죠. 당연히 얘네들도 먹고 살아야 될 거니까 언제까지 무료로만 계속 할 수는 없을 거고 부분적으로 기능들을 아마 유료기능을 추가하게 를될 겁니다. 자 이렇게 장면을 쪼개놨어요. 자 그러면 여기 쪼개놨다는 말은 아주 크게 확대를 심하게 해보면요. 이게 한 단위가 여기 프레임 프레임 프레임 단위잖아요. 프레임 단위는 영상을 이제 아주 작은 단위로 쪼개서 마치 어 1초의 영상을 만들 때 우리가 30장의 사진을 써서 그 30장의 사진이 연속적으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영상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딘가를 우리가 자른다 할지라도 여기서 이까지 넘어갈 때는 연속적인 화면이 넘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이 부분을 또한번 잘라서 버렸다. 그러면 여기는 연속성은 사라진 거죠. 툭 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발생합니다. 자, 우리가 트랜지션을 사용하는 이유는 앞 장면과 뒷 장면이 좀 어색하게 이어 붙어서 뭔가 눈에 거슬린다. 좀 자연스럽게 넘어가고 싶다 할때 트랜지션 효과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지금 여기서 하나 쪼갠 건 일단 무시하고 뒤쪽에다가 아까 전에 가지고 왔던 새로운 영상을 하나 여기다가 가지고 올게요. 자, 그러면 앞에 영상하고 뒤 영상은 서로 다른 게 되었죠. 서로 다른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에, 뭐 여기서 컷을 해서 끊든지안끊든지 간에 어쨌든 화면이 뭔가 툭 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발생하잖아요. 자, 이 경우에 트랜지션에 가서, 전환에 가서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아무거나 그냥 하나 눌러봅니다. 마우스를 살짝 대면 미리 보기를 좀 해주거든요. 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뀐다 라고 알려 주죠 자 그래서 내가 이걸 쓰고 싶다면 한번 클릭을 해봐요 그러면 한번 클릭을 하면 다운로드를 받게 되거든요 자 여기는 내려받기 버튼이 있는데 여기는 내려받기 버튼이 없어졌죠 자요 부분이 내컴퓨터에 캐시에 저장이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플러스 버튼을 한번 더 눌러주면 여기에 트랜지션이 들어가는데 간혹 가다가 이런 메시지가 뜨는 경우가 있어요 전환을 위한 복제 프레임 만들기 라고 돼 있는데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자, 일단 확인은 할게요. 자, 확인하고 자, 뭔가 진행은 됐어요. 진행은 됐는데 자,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일단 얘를 제가 선택하고 딜리트 버튼을 눌러서 얘를 지울게요. 자, 앞쪽의 영상과 뒤쪽의 영상은요. 원래 영상의 어... 그냥 끝나는 부분입니다. 이 뒤로는 더 이상 없어요. 자, 여기를 잡고 뒤로 땡겨보면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요. 이 영상도 앞으로 당겨보면 더 이상 늘어나지 않죠. 촬영한 그대로인 상태인데 만약에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좀 지웠어요. 그러면 얘는 다시 잡아당기면 복구가 되죠. 자, 이만큼을 우리는 이렇게 한거고 똑같아요. 컨트롤 B 눌러서 잘라내고 딜리트 버튼 눌러서 지운 거죠. 그 다음에 뒤에 영상도 여기를 컨트롤 B를 하고 여기를 딜리트 해서 지웠어요. 그러면 뒤에 영상도 복구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이쪽 영상도 복구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 개념이잖아요. 자 이런 경우에 트랜지션을 적용을 하면 아무런 메시지가 없어요 자 여기까지 확인되셨죠 그런데 만약에 요 뒤에다가 자 여기는 잘라낸 부분이 없잖아요 그죠 자이 경우에 또 다른 영상을 하나 더 넣었어요 자 여기도 잘라낸 게 없습니다 자이 경우에는 전환에 가서 뭐 이런걸 아무거나 하나 넣었다 치면 물어볼 때가 있어요 지금은 안 물어봤죠 근데 이게 물어볼 때가 있거든요 자또 뭔가를 넣었어요 자 아까 전에 제가 물어보는 거를 더 이상 묻지 마라고 꺼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나오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게 멘트가 뜨는 걸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장면 전환을 할 때는요 어떤 장면 전환을 쓴다 하더라도 뭘 쓴다 하더라도 앞쪽에 있는 영상 끝머리의 일부와 뒤쪽 영상의 끝 앞부분의 일부를 서로 혼합을 해서 섞어주는 방법으로 장면 전환을 일으키는데 자 이렇게 뭔가 잘라내는 부분이 만약에 없었다 지금은 잘라내버렸잖아요 그죠? 자, 이런 경우에는 뭐를 쓰든지 간에 아무런 메시지를 안 띄워요 왜냐하면 이 영상도 앞부분에 복구시킬 방법이 이만큼 남아있는 거구요 앞쪽의 영상도 뒷부분에 이만큼 잘라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을 서로 잘라낸 부분만큼을 다시 복원시켜서 가 서로 섞어버리는데 만약에 이 부분에다가 복원할 부분이 없었다 자 이렇게 하면 이 영상도 완전 끝이 영상은 완전 앞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서이, 더 이상 서로 간에 복구를 시킬 부분이 없었다 그러면 어떤 효과를 사용했을 을때 섞어주는 부분에 이 영상의 앞부분을 복제를 해요 이 영상의 뒷부분을 몇 개를 복제를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섞어준다고 그냥 알려만 주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메시지가 떴을 때는 놀라지 마시라고 알려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자, 이 부분도 한번 잘 보세요. 지금 이 영상도 마찬가지로 제가 일부분을 잘라냈죠. 그리고 여기도 일부분을 잘라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이에다가 장면 전환을 집어넣었어요. 자, 장면 전환을 집어넣으면 얘네들은 뭘 사용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클릭을 하면 바로 다운을 받고 한번더 클릭을 하면 적용을 시키는데 적용을 하고 난 다음에 오른쪽에 오면 요 전환 변수라는 값이 있어요 자 여기는 길이라는 값이 있는데요 이 길이를 이렇게 늘려 주면 원래는 얘가 0.5초로 세팅이 돼요이 사이의 간격이 그러니까 이 효과가 0.5초 만에 이렇게 혼합되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거고요그 다음에 여기서 뭐 무브먼트 이런걸 쓴다 하더라도 흔들림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장면이 넘어갈 때, 여기 잘 봐요. 한번 흔들리잖아요. 이게 0.5초 만에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 효과를 내가 원하는 대로 시간을 더 늘릴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흔들도 이렇게 흔들거리겠죠. 느려지는 거예요. 어떤 효과를 쓰든 내가 지정한 시간만큼 천천히 이렇게 진행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0.5초로 잡히지만 보통은 한 1초 정도 쓰는 게 일반적이고요. 1초 이상 넘어가는 효과들은 주로 어떤 걸 쓰느냐 하면 이런 암전효과라고 있어요. 비페이드. 자, 얘는 어두워졌다가 다시 밝아지죠. 이 어두워졌다가 밝아지는 거는 시간이 많이 흘렀다라는 것들을 조금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라서 얘는 시간을 조금 더 여유있게 주면요. 자,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자고 일어났습니다. 뭐 이런 느낌을 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아예 반대로 여기는 비페이드라고 돼 있는데 요거 반대 개념이 W플래시 뭐 이런 게 있어요. 화면을 하얗게 만드는 거. 이것도 시간을 만약에 많이 주잖아요. 그러면 자 이거는 꿈입니다. 아니면 환생했습니다. 뭐 요런 개념 시공간의 초월 같은 느낌도 주긴 합니다. 자 이게 정해진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때까지 이런 효과가 많이 들어간 드라마나 영화를 많이 봤어요. 근데 그 드라마나 영화에서 이런 효과를 줄때 앞뒤 장면이 그런 식으로 어떤 흐름 시간의 흐름을 감독들이 편집을 할때 의미를 줬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학습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면전환 효과를 여러분들이 쓰실 때요 예쁘다고 아무거나 쓰시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조금 헷갈리게 만들 수 있어요 이거는 뭐 영상편지나 아니면 다른 시공간으로 넘어가는 개념 혹은 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 이건 꿈의 얘기인가 하고 혼돈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장면전환 효과는 잘 사용을 하는 게좀 좋습니다 자 어쨌든 한 1초 정도로 지금 세팅을 했고요. 그 다음에 1초가 세팅된 다음에는 다음번에 이렇게 더 씌워서 적용하는 것들 기존에 있는 것들을 딜리트해서 지우지 않고요. 한번더더 씌워서 더 클릭을 하면 더 씌워서 다음번 효과가 발생하기도 해요. 자 그런데 이 효과를 나는 영상의 전반적으로 그냥 이 트랜지션이 먹어야 될 구간들에는 그냥 다 똑같은 걸 쓰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나 그냥 여기에 버블 불러. 이거 좀 예쁜데? 버블 블러를 그냥 다 쓰고 싶다라고 만약에 생각이 드신다면요. 자, 버블 블러를 적용할 시간만 세팅을 해 주고 전체 적용이라는 버튼을 눌러 주면 나머지 모든 구간이 버블 블러가 0.8초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기도 0.8초. 자, 여기도 0.8초. 자, 여기도 0.8초의 시간이 들어가게 되겠죠. 자, 요 개념도 하나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 장면 전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에 영상과 뒤에 영상이 연결될 때 장면 전환을 꼭 써야 좋은 건 아니에요. 그냥 넘어갈 때도 별 문제없네? 하면 그냥 넘어가셔도 상관은 없거든요. 근데 어색하다. 뭔가 눈에 거슬린다 할 때는 이런 장면 전환 효과를 살짝 넣어가지고 그 부분을 약간 이제 상쇄시키는 그런 효과를 예, 만들어내게 됩니다. 좀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효과를 쓸 때요. 좀 효과를 적용했는데 효과가 효과스럽지 않다 뭔지 모르겠다 하는 부분이 보통 이런 부분이에요 그냥 일반 영상을 중간에 그냥 툭 잘라버렸잖아요 근데 이 사이에다가 흐름이 똑같아요 여기서 다음 장면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흐름이 쭉 있는 건데 그냥 여기다가 내가 뭔가를 쓰고 싶어가지고 이런 걸 하나 적용을 했죠 먹기는 먹어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이게 왜? 이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뭔가 다른 걸 적용했다? 이게 의미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을 적용해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이런 걸 하나 적용을 했는데 아예 장면이 확 바뀌어야 되는 느낌이 듬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게 뭔지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면 전환 효과를 쓸 때는요 앞뒤 영상이 좀 다른 것들 그 다른데 서로 자연스럽게 흐르지 않고 뭔가 눈에 약간 덜그덕거린다 어, 뭔가 거슬린다 할때이 장면 전환을 넣어주면 좋고요 그 효과도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데 시간을 너무 길게 잡아버리면 사람들이 지루해할 수도 있고요 너무 짧게 잡아버, 잡아버리면 이게 사실 왜 넣었지? 뭔가 실수인가?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짧게는 0.5초 길게는 한 1초까지 배열을 할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시간을 내맘대로쓸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자이 시간은 어디를 따라서 결정이 되느냐 하면요. 자 여기하고 여기하고 두개 영상이 있죠. 이 사이에다가 제가 똑같은 효과를 하나 넣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시간을 어? 0.1초부터 얘는 1.1초까지 되는구나 확인을 했죠. 뒤에 걸 선택하고요. 똑같은 효과를 줬는데도 얘도 어? 아 잘못 선택했어요. 여기를 선택했죠. 자 여기를 선택하고 시간을 확인해 보니까 얘는 1.1초 어?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될까? 자 똑같은 효과를 넣었어요. 여기도 똑같은 효과를 넣고 여기도 똑같은 효과를 넣어주고 자 클릭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해야죠. 하고 이 효과를 넣었어요. 그럼 얘가 이제 들어갔겠죠. 자 똑같은 게 들어갔는데 여기는 어? 왜 2.4초까지 들어가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여러분들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영상과 이 영상 사이에 들어갔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짧은 쪽 영상의 길이에 얘가 영향을 받습니다. 자, 뒤쪽의 영상은 이게 지금 시간이 얼마냐? 지금 여기 시간이 제대로 표시가 안 되는데 요거 확인할 때는요. 속도를 가면 알수 있어요. 2.3이라고 돼 있죠? 앞에 거는 3.1, 뒤에 거는 2.3이에요. 자, 이런 경우에는 속도가 훨씬 더, 그러니까 재생시간이 짧은 쪽을 따라가는데 그 재생시간 짧은 쪽에 절반만큼만 여기서 시간을 쓸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여기 시간이 2.3초 나왔죠? 그럼 여기서 쓸수 있는 시간은 약 1.1에서 1.2초 정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고 얘랑 얘 사이에도 둘 중에 짧은 게또 이쪽이었잖아요. 이게 얼마였어요? 2.3초였죠? 그럼 여기도 1.1초까지가 최대치였어요 자, 그런데 뒤로 넘어가면 이 영상은 4.9초고요. 뒤쪽에 있는 영상은 36초나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짧은 쪽을 만약에 따라가면 이 짧은 쪽이 지금 4.9 거의 5초니까 여기는 2.4초, 2.5초 정도를 사용할 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집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 부분이 굉장히 짧게 끊겨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여기는 지금 0.3초밖에 안되죠. 그럼 이 사이에 적용을 뭔가 이런 걸 하나 넣었다. 들어가긴 들어가요. 자 그런데 얘는 최대치가 잡아당겨 넣으면 안 늘어나죠. 왜? 이 부분이 0.3밖에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절반 정도 하면 0.15 거든요 그래서 지가 할수 있는 만큼은 최대한 다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영상이 좀더더 더 짧아졌다 1초 미만으로 됐다 이런 경우에는 이 장면 전환을 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 보면 안내 멘트가 떠요 너무 짧아서 장면 전환 의미가 없다 안 들어간다 라고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오류 메시지들이 뜨면 이 오류 메시지들의 원인이 뭔가를 여러분들이 알고 써야 되는데 이 원인을 모르게 되면 또 이렇게 질문이 나오는 거죠 왜 저는 적용했는데 안 될까요 그러면 저한테 그런 식으로만 이렇게 문의를 주시잖아요 그럼 저는 여러분들이 이 잘라 놓은 영상의 길이가 도대체 얼마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옆에서 질문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글자로만 여러분들이 물어봤으니까요. 자 이런 것들도 있다는 라거 하나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그 외에 요 장면 전환은 뭐 그냥 클릭을 하면 바로바로 바로 적용이 돼요. 이 타임 인디케이터가 가까이 있는 부분에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식으로 여기에 만약에 배치가 돼 있죠. 그럼 이 버블 블러라는 걸 적용을 하면 가까이 있는 거에 적용이 되고요. 자 여기서 한 절반 정도 가볼까요. 이쯤 거의 이 영상의 절반쯤이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에 얘를 적용을 했다? 그러면 이쪽이 더 짧은가 봅니다. 더 가까운가 봐요. 여기다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적용할 때는요. 좀 애매하니까 그냥 이렇게 걸쳐놓고 아니면 좀 근처에 두고 선택을 하고 적용을 하는 게 훨씬 더 명확하게 적용할 수 있는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만약에 해놓고 여러분들 여기를 클릭했다고 쳐요. 이런 식으로. 그렇고 얘를 눌렀잖아요. 그러면 여기 들어갈 수 있어요. 엉뚱한데. 이런 것들도 참고를 해야 됩니다. 자 안에 보면 기본 이만큼 있고요더 내리면 효과들이 더 많아요 그리고 요것들은 일일이 얘는 어떤 효과다 얘는 이런 효과다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기가 되게 애매해요 그냥 눌러보면 어떤 효과인지 여러분들이 알거든요 근데 이거를 언제 써야 되느냐 사실 그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 입니다 언제 써야 될지 좀 애매해요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자기 영상에 판단을 해 줘야 되는 것들이죠 만약에 여기서 타임슬립을 썼는데 나 고양이 눈으로 확 다가가는 걸 하고 싶은데 어? 그거 안되는데 어떻게 하나요? 지원을 하면 쓸수 있지만 그런 옵션이 없으면 당연히 못 쓰는 겁니다. 자, 무브먼트로 내려오면요. 이렇게 줌인, 줌아웃 그 다음에 3D로 이렇게 변하는 느낌 뭐 효과를 적용했는데 이게 뭐지? 느낌이 안나오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하나 적용했는데 뭐 이건 제대로 먹지도 않네요. 자 색차순방향이란거 였죠 화면이 휙 돌아가고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한번씩 여러분들이 눌러보고요 경험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게 뭐더라? 뭐더라? 하고 계속 확인을 해보시고 이거 확인하실 때는 한 0.5초에서 1초 사이만 놓고 확인을 하셔야지 너무 길게 두면 보는데 시간 오래 걸리잖아요 음, 요런 것도 있고 요런 것도 있구나 한번씩 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 캐컷이 좀 좋은게 장면 전환 기능 중에서 뭐 이런 거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지나가거나 아니면, 어, 요런 희한한 것들. 비틀림, 번쩍거리는 섬광, 뭐 이런 태우기. 그 다음에 뭐 요런 거. 저는 영상 편집할 때 사실 이게 너무 눈에 각인이 되는 효과라가지고 잘안 쓰기는 해요. 어, 전체적으로 영상의 흐름에 좀 방해가 되는 느낌이라서 잘안 쓰는 게 있기는 한데. 이런 좀 특이한 장면 전환 효과도 상당히 많이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꼭 필요하다 싶으면 이런 것들을 한번씩 써보는 것도 꽤 재미있는 느낌을 줄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만화 같은 이런 효과도 들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뭐 빛이 폭파하면서 넘어가는 것들도 있고 진짜 애니메이션 같은 그런 기법들도 안에 많이 들어 있어요 이런 것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고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들은 적용을 했는데 시간이 조금 더 많이 필요한 것들도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요 처음에 적용했을 때 시간 요만큼만 줬죠 그때는 이 효과가 뭔지 티가 안 나는 것들도 좀 있고요 뭐요런 식으로 장면 전환 효과는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스크는 그냥 말 그대로 요 시간 너무 짧으니까 선택하고 조금만 늘릴게요 그냥 이런 거예요 이런 모양이 미리 내재되어 있었는데 그 내장된 것들을 그냥 갖다 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이 장면 전환 효과를 그냥 무작성 쓰는 게 아니라 어울리게 써야 되는 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장면 전환은 최근에 뭐 릴스나 쇼폰 같은 거 이렇게 강의 같은 거 인터넷에 많이 있는 걸 보시면요 그냥 카메라의 무빙 촬영할 때 아예 장면 전환을 고려하고 찍는 경우가 있거든요 손으로 뭘 가렸다가 촬영을 하고 다음번에 뭔가를 손으로 떼면서 촬영을 하고 그두 개를 그냥 컷 편집만 이용을 해서 손바닥으로 뭘 가렸다가 다음 화면이 바뀐다 뭐 이런 것들도 아마 릴스 같은 데서 뭐 재밌는 효과라고 아마 강의 같은 거 많이 보셨을 건데 사실은 그건 장면 전환은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방법으로 처리한 건 아니고요 전부 다 촬영할 때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촬영을 했다고 라 보시면 될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이거예요 어 밤에서 다음날 아침이 됐다요런 것들을 장면 전환 효과로 사용을 하지 않고 만약에 처리를 한다 옛날에 전설의 고향 이런 데 많이 썼던 기법인데 밤이면 밤을 표시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보름달 같은 걸 카메라로 촬영하는 거잖아요. 보름달을 쫙 촬영하고 있다가 화면의 정 가운데다 보름달을 딱 놓고 촬영을 하고 있다가 꺼요. 촬영이 끝났으면. 자그 다음에 다음 날 낮이 됐거나 아침이 됐을 거잖아요. 그럼 어디선가 분명히 해가 떠올랐죠. 그 해를 또한몇초 정도 딱 찍어요. 그두 개를 그냥 나란히 편집상에 놓고 그냥 컷 편집으로 적당히 잘라서 붙입니다. 그러면 달이 해로 변하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요? 아, 다음날이 되었구나라는 걸 인식을 할 수가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장면 전환을 사용할 을 때는요. 요런 소프트웨어적으로 처리하는 것들은 여기서밖에 안 되는 효과니까 이런 것들을 쓸 수밖에 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촬영을 할때 다음 장면을 이런 걸 찍어야 되는데 앞 장면의 끝과 어떻게 맞춰주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항상 머릿속에서 좀 고민을 하면서 촬영을 하시면 이런 소프트웨어적으로 처리하는 방법보다는 훨씬 더 자연스럽고 멋진 장면 전환 효과를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뭔가 영상의 흐름이 쭉 있을 때 이걸 내러티브라고 하거든요. 그 내러티브가 쭉 흘러갈 때 장면 전환이 자연스럽지 않으면 그 영상을 보다가 약간 영상에 몰입하지 못하고 튕겨 나오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뭔가... 시나리오가 쭉경계가 되고 서로 대화를 하고 있고 사람을 몰입시키게 만드는 영상에는 장면 전환을 어지간하면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안 쓰는 게 좋고요. 만약에 굳이 써야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아주 익숙하게 봤던 이런 혼합 기법이라든지, 비페이드라든지, 요 정도 써주는 거는 괜찮을 것 같고요. 좀 액션이 많다. 그러면 이런 흔들림 같은 것들, 이런 걸 쓰는 것도 좀 괜찮은 방법인데, 이런 식으로 화면이 한 바퀴 휙 돌아버리거나, 뭐, 색차 순방향 이런 걸 적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이왜 이런 효과가? 이런 느낌이 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거나 예쁘다고 막 쓰면 큰일 난다. 내 영상 실컷 잘 만들어 놓고 엉망진창 만들 수 있다. 라는 것도 생각을 조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기에 장면 전환에서 이 전환이라고 보통 우리가 부르고요. 영어로는 트랜지션 효과라고 부르는데 이거를 이제 다른 소프트웨어들 특히 뭐 프리미어 같은 데는 이 전환 효과가 별로 많이 안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캐컷이 굉장히 지금 프리미어에 비하면 많이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프리미어를 사용을 할 때도 이 장면 전환들을 따로 만들어서 돈 받고 파는 회사들이 있어요 서드 파티 프로그램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프리미어에 기생하는 프로그램이죠 플러그인처럼 그런 것들을 돈을 몇 만원씩 내고 사서 쓰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캐컷은 다 무료로 사용을 할수 있게 만들어놨으니까 저는 이체컷이꽤 혜자스러운 프로그램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들이죠. 자, 중간에 보면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 이런 이상한 효과들, 도대체 이거 어디서 써먹지? 이런 것들은 아마 여러분도 유튜브 같은데 많이 보셨을 건데 앞 장면과 뒷 장면이 별로 개연성이 없는 그런 영상들 있죠. 흐름이 그냥 뚝 끊고 그냥 넘어가도 별 문제 없는 것들. 장면이 완전히 바뀌거나 할때뭐 이런 거 하나 삭 끼워 넣어주시고요. 시간 좀 적당하게 배치를 해주시고 얘가 넘어갈 때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메시지 하나만 그냥 넣어도 되는 거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할 때도 꽤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것들 많이 쓰시면요. 아 이거 캐컷에서 편집했네 하는 티가 좀 바로 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지간하면 이런 효과들, 어떤 프로그램에 특정하게 들어있는 장면 전환 효과들은 많이 남발 하시는게 안좋다 라고 좀 생각이 드네요 자 이거 태컷에서 이 트랜지션 효과하고 더불어 가지고 여러분들 이 혹시 인스타그램 이라든지 이런것들 많이 하시면 혹은 유튜브에다가 뭐 릴스 장면 전환 이런식으로 검색을 하면 카메라 촬영만으로도 장면 전환 효과를 멋지게 하는 그런 예제 영상들 하는 방법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을 거거든요 뭐 이미 다 있는데 제가 그걸 일일이 다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하는 방법을 보여줄 수는 없으니까 어 저가 말고 다른 사람이 만들어놨던 강의들도 참고로 하시면 여러분들 실력 향상에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강조로 하고 넘어가면 장면 전환은 어쩔 수 없이 쓰는 거지 얘가 예뻐서 쓰는 게 아니라는 거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장면 전환을 안 쓰면 안 쓸수록 좋은 영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아마 좋을 겁니다. 이렇게 머릿속에다가 탁 각인을 시켜놓고 나면 여러분들이 촬영을 할때 그냥 무작정 촬영이 아니라 이거 다음에 요거 찍어야지 생각을 머릿속에서 계속 하게 돼요. 그럼 앞장면 다음에 다음 장면 연결할 때 어떻게 하면 좀 자연스러울까? 어떻게 하면 이쁠까?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영상 편집 실력이 부쩍 이제 상승하는 그런 결과도 조금 뒤에는 확인을 할 수가, 스스로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할 거고요. 자, 오늘 강의가 좋았다, 도움이 되었다, 어, 정말 몰랐던 걸 알려주셔서 감사하다 하시면 댓글로 응원 메시지도 좀 남겨주시고, 아직까지 좋아요, 구독 안 눌리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제 영상 보는 사람 중에 95%가 구독을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통계가 나와 있어요. 지금 저는 통계를 볼수 있으니까. 자, 꼭! 구독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영상은 어지간하면 화요일하고 목요일에는 한 편씩 꼭 올리게 되니까 알림 설정 해놓으시면 어, 찾아보지 않고 여러분들이 새 영상 바로바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윤들닷컴의 이동윤 대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